<웃음> 아. 일부러 왁스의 아. 반응을 보는 거지 당황 하나 안 하나. 네 오늘 제가 시술 받을 내 몸의 슈가 들어가 볼게요. 올 누드로 하세요. 네 완전. 아. 자 할게요 여기 사타구니 부분부터 네. 다리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뽑을게요 따끔해요. 아 시원하다 그쵸? 천만요.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사이드 부분부터 먼저 착떼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픈 부분은 이제 조금씩 들어가려고요. 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요거요? 제가 좀 손이 빠른 편이라 <웃음> 한 30분이면 뭐다 끝나고도 남아요. 보통은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던데 그러면은 이게 지겨워가지고 그쵸. 예. 한 시간 동안 이게 막 힘을 주고 있다 생각해봐요. 몸살 걸려요, 이거. 이게 하는 사람마다 이게 스킬이 되게 자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손 기술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막털막다 끊어놓고 막 그러면은 누가 오겠어요, 근데 이게. 예. 이게 땀이 계속 여기 서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균들이 이제 바이러스들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털에. 필요 없는 네. 털. 이 그, 여기는 아무 자기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털이 필요가 없어 네. 지금 이제부터 슬슬 여기 아픈 부분이긴 하거든요 약간 네. 헬존? 조금 따으면 살짝 어, 괜찮은데요? 응. 아, 근데 원래 유튜브 강 나오려면 응. 아, 아파하고 소리 지르고 막그래아 그래. 맞아 약간 그러긴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지금이라도 좀...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 연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손님분들이 아왜 이렇게 머리는 빠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무성하냐고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탈모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 옆에 보세요 네. 벌써 앞에 다 끝났어 지금 아다 끝났어요 그렇 네. 이쪽 왼쪽 다리를 뒤로 하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아 그리고 네. 우리는 고양이 자세를 뭐 거의 안 시켜요 그 네. 고양이 자세 그거 진짜 민망하잖아요 그거 어. 우리가 사람인데 아 부끄러운 자세 네 이렇게 하면 은 왁서가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는 손님분들 그러니까 편안함을 위해 어. 네. 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 금방 다 끝났네 이거. 어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응. 어. 왁싱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 저는 이제 시술이 끝났고 어, 잠깐 어,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아유, 고객님이 고생하셨죠 그럼 네, 오래 되셨나 봐요. 아유, 그렇 오래 됐죠. 여기 샵도 7년째 지금 운영 중이고. 아, 7년. 네. 뭐 남자 손님도 많이 오나요? 아까 옛날엔 한 7대 3 정도였는데 요즘에 아유, 전화. 아, 지금도 예약이 와요. <웃음> 아이고. 5대 5 정도. 한 5대 5 반반? 정도? 아... 네. 어. 쩔 때는 하루 종일 다 남자 손님만 있어 가지고 아, 그 보통 남자들이 좀 꺼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의, 의외네요 한번 오면은 아막 민망한데 이거 뭐 어떻게 막 그렇게 막 벌떡벌떡 되면 어떻게 해? 막 이러시는데 네. 아, 뭐 네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알잖아요 아까 해봐가지고 아, 민망하지 않고 저도 네. 또 민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음. 언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음. 실제로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 남자 남자 손님이 아금 조금... 그럴 때는 뭐아 <웃음> 많죠 근데 대부분이 음. 뭐 처음에 이렇게 막 저기.. 됐다가도 네. 어느 정도 조금 따끔하니까 이렇게 네. 스무스킨이 되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왁싱하는데 뭐 그렇게 지장없어요 막 이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면 왁싱하기가 편하다던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아 어, 그래요? 아니 전문가들은 이게 뭐 이렇게 딱딱하나 말랑거리나 이렇게 텐션을 주고 뽑는 거기 때문에 <웃음> 우리들은 뭐 편하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힘줘가지고 그거를 막 우뚝 솟아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 아 그렇군요 <웃음> 네. 너무 너무 말씀을 개방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거 다뭐 뭐 <웃음> 그렇죠 흔해? 다 성인이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 슈가리거 싱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제 설탕, 정제수, 레몬즙 이렇게 세 가지로만 이루어진 액체인데 음. 그러니까 손의 온도로만 이용해 가지고 녹여서 36.5도로 이제 맞춰놔요 어. 그래서 저자극이고 오로지 손의 테크닉만 이용해서 이제 뽑는 기술인데 털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발라 가지고 모근에 슈가를 들어가게 해요 아. 살살 이제 발라 가지고 이렇게 냅다 뽑는 건데 <웃음> 이제 이게 오로지 손만 이용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진짜 중요해요 지까지는 어. 슈가 리허싱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저자극 임산부, 건선, 아토피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되게 안전한 이제 왁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짜 뜨겁지가 않고 아픔이 적다, 통증이 적다 그리고 주기가 1, 2주 정도 좀더 길다 음. 일단 천연 재료니까 그냥 안심하고 시술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시술 도중에 말씀하셨던 게 먹어도 된다고 네, 말씀하셨었고 달고나 맛이 나는데 달고나. 굳이 먹진 않아요 재료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맛도 음,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슈가링 왁싱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교육을 받게 되나요? 수강은 우리가 요즘에 진짜 많이 해요 네. 근데 수강은 이제 이틀 수강이긴 한데 이틀만에 전혀 할수 있는 시술이 아니에요 브라질비어는 음, 어느 정도 스텝은 이제 익히는 정도? 한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 이제 모델 연습을 계속 한 두세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근데 저 같이 되려면은 어~ (1~2년) 정도는 해야 이제 조금 저는 지금 (3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죠 제가 수익 얘기를 네.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월급제인가요 아니면은 수당제인가요 아 이거 그 이거 저건데 이거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아직 협상이 안 되신 거예요 <웃음> 아 수익이요 월급제는 아니고 잘하면 잘 하, 하려고 하죠. <웃음> <웃음> 손님이 많을 경우 음, 더 많이 받아 가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네. 혹시 진상 손님을 얘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분기별로 한두 분씩 좀 오는 <웃음> 편이에요 분기별로요? 네. <웃음> 네.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요 초반에는 진상, 왁싱샵에서 진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약간 변대짓 하는 그런 손님들이지 들어와서 약간 번호를 물어보는 그런 껄떡 말고 진짜 껄떡 돼요 진짜 성기를 진짜 그렇게 반응을 아이고야. 움직여요 일부러 환자들은 그 공감 환자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와, 일부러 와. 왁스의 반응을 보는 거지? 와. 당황하나 안하나? 뭐야 이거? 뭐 움직이고 있네? 그냥 냅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어. 빠르게 들어올 때부터 약간 그 기가 있어야 음흉하고 음산하고 <웃음> <웃음> 왁싱뿐만 아니라 슈가링 왁싱도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 좀 건전하게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위치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신중동역 2번 출구에서 딱 이제 올라오시면 바로 코앞에 원미경찰서가 있어요. 바로 여기 코앞이에요. 그냥. 어 그리고 여기가 신중동점이 하나가 있고 부천시청점에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점이 두 개인데 그쪽에는 이제 태닝도 하고 왁싱도 하고 태닝룸은 이제 두 개인데 요번에 좀 비싼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태닝기계를 원장님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벤트 중이고 왁싱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벤트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재치있는 입담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시술 받고 싶으시면 일로 그냥 오시면 돼요 저 <웃음> 연지쌤 그냥 찾으시면 되고 오시면 이제 알려주세요 드릴게요더 자세한 거는 더 말할 거 있는데 아, 그, 그 질문 그냥 제가 오시면 <웃음> 알려드릴게요 지금 지금 물어볼 사람들이 많이 뭐제 나이이고 뭐, 제 나이고 뭐, <웃음> 어, 뭐 예. 마스크 벗은 모습? 뭐 누구 닮았어요? 약간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할 건데 어. 그거는 그냥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아네아 네. 아, 진짜 까면 깔수록 너무 네. 귀여우시고 또 미모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일단 언변이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재치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가이드를 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나봐요 <웃음> 아네 너무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 다시 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주셔서 연지쌤 찾아주셔서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